어디로 들어가면 된가? 아! 아파! 나 어디로 이제 들어가면 된가요? 그냥 옆으로 같이 따라가세요. 아니 어디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. 이렇게 내려가? 어르신! 계속 도망가서 이쪽으로 오세요. 아 여기 여기 제외지인데? 그래. 근데 지금 언니랑 다 제외지가 있는데? 대회지 아니오. 내가 지금 딱경계고만 그래, 여기게 임내장이야, 임내장 어, 여기도 칠해야 되는 거야, 칠하기는? 음. 아, 그래. 어렵다 자,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가, 아니, 우리? 엄마 그쪽으로 어슬신 한번 쭉쭉 고 내려가? 밑으로? 어. 자, 반장님 쪽으로 내려갑니다. 반장님한테부터 네. 나한테, 음. 음. 나 언니한테 갑니다. 자, 자, 근데 왜 밑으로 내려가십니까? 어디서 죽고 갈라고 하난 그럼 올라갑니다잉. 정글 슈퍼 지나서 가자. 어. 옹금홍금 옹금 기어서 가자. 아이고. Oh s h 선생님 저희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? 여기까지 다 왔어요. 아 네네. 끝나... 아뭔끝나풀을 뭐하러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그냥 페인트를 발사할 때 겁나 거치장스럽구만. 또 그, 바꿔 그러면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새 거라서 그래. 이거 끝나풀이 이렇게 있어. 잘라 그러면. 안 잘라. 어떻게 잘라. 바꿔줄게. 이걸... 아니 이거 새 거야. 아이 됐어요. 그래? 아 아파. 아, 너무, 너무 잘하고요. 네. 걸릴게요 사실. 지금 현장 대리인인데, 아우, 내가 지금 현장 대리인이거든요. 아우. 왜, 근데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, 자,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나는 지금 <웃음>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있고 아, 어 문양새가 말이 아니에요. 돌아온 음. 게 아, 요요로왔으왔어 그걸 내려가야 된다. 음? 그래, 알아서 좀 쉬었다가 같이 한번 <웃음> 내려가게. <웃음> 그래. 아. 음. 네. 저 조금 쉬어가지고. 네. 잠깐만요. 여기 보건소 여기가 있고 이렇게 빼고. 이게 좀안 빠지게 저쪽 보건소는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. 사람들. 이 아마 밑에 밑때까지 그냥. 음. 밑에. 아, 예. 군서는 방향이 가는 대로 따라갈게. 네. 응. 1번, 해라. 2번, 어르 3번이 뭐 2, 2번. 그 자기가 번 3번 해. 내가 3번, 3번 해. 말이 하는 응. 거둘 그 가장 대았을 거예요. 그래 보세요. 알았어. 예. 네. 더 쉽지. 왜? 뭐300 전화 왔어. 어? 쉬 나와, 시계가 나와. 시계가. 자내려가지마까요 여기에서부터, 그러니까 반장님부터 해서 쭉 잡으래. 길을, 잡, 거리를. 반장님 1번, 사모이 2번 네. 그렇게 하면 된가? 네. 3번 네. 어르신. 어, 나 그다음, 4번. 4번 어르신 하면 딱 맞네. 어, 5번, 그 다음에 어. 6번은 끝에. 돌아갔어. 음, 음, 자기더 내려가 는데 어, 이제 여기 3번 어르신. 음. 나, 어. 내려와. 벌려야지. 이제. 뽀면야옷좀 벗자. 옷좀 벗어. 헤이, 뭐 이렇게 옷을 갖다가 탁. 이리와봐. 뽀면야아 아, 이리와 뽀면야 이놈이 그냥 벗어야 되는데. 네. 네 저기 밑에를 봐. 우리를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될지 네? 우리한테, 네? 우리한테 얘기해줘, 반장님! 네. 밑에 경계는 다 닿았다고 전할합니다. 우리가 그쪽으로 네, 우리가 여기 저기 있어요. 네. 여기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고 반장님이 전화랍니다. 네. 그쪽으로 붙을게요. 자기 이쪽으로 붙으라고. 응. 네. 어떻게 하라고? 사모님 쪽이. 응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사모님 쪽이. 네. 나 3번, 3번 어르신으로 갑니다. 더 가, 더 가. 응. 나도 이쪽이 길이 좋아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네. 뭐 이렇게 해서 먼저 가, 더러 응. 아따, 소나무 잘 컸네, 이쪽은. 그래도 현장의 흐름을 맞춰주는 것이 현장 대리인으로서의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등 돌아서 보건소로 해서 다시 와요. 보건소에 안가 그래요, 그래요. 알아서. 고 제가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? 네? 내가 이 장만 해는지고 예. 그러면은 나 여기 맨 끝에 가서 쓸까요? 그네 보건소가 핸드폰으로... 어딘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 GPS상으로 하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 치료하면 되겠네요? 네, 가세요 네? 네? 언니 내가 이쪽으로 왔다갔다 할게요. 굳이 내려오지 마셔요. 자 그래도 우리 반장님이 아주 그냥 나를 아주 엄청 예뻐해가지고 겁나 쉬운 줄알고 그냥 나를 인도하셨구나. 언니 네 3번 저기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? 네? 거기 계셔요? 네 어, 나도 지금 실하러 가야되는 과당인데 네? 네? 아니 그나저나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라도 가야될것 같은데 배고프네요 정말. 김밥을 다 줘버렸더니. 모묵 아. 국물하고 김밥! 아. 아. 막 무릎에 키스가 나네. 키스가 나. 음. 먹을 것도 하나도 안가는데 큰일났네. 씨, 어떻게 한대 무엇이 빠졌다는 덴가? 다 칠해져 있는데. 응? 어디가 빠진가 보네아 여기는 별로 칠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하층이나 좀 베줬으면 좋거든요. 그냥 깔끔하게 아주. 그냥 네, 진달래꽃이어가지고벨 것도 없고. 들어서이 끝났어요? 네. 요, 요 네. 목감께. 네. 올라가게. 네. 알겠습니다.